장과 아무로군의 뉴타입랜드 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무로군입니다. 아 그동안 소식 전하는게 너무 뜸했었죠. 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어...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음... 어느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어, 유튜브 활동도 다시 이제 할수 있게 됐고 여러가지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좀 달라졌죠. 음, 새로운 음,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했고요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뭐 수많은 좀 짐들을 혼자서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뭐 여러 가지로 어,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는 조만간 영상을 올린다고 이제 안내를 했고요 음, 그러고 나서도 조금 음, 바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제서야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원래는 기존에 이제 촬영해 놓은 그런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걸 먼저 하려고 이제 편집을 하다가 뜬금없이 기존 영상에 이어진 영상들이 등록이 되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한다는 이런 안내 영상 같은 거를 찍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원뭐 가오짱이랑 같이 나오면 좋은데 가오짱도 요즘 뭐저 새로운 거를 좀 해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일단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보시면 정신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쭉 완전 어, 이게 정말 어, 많이 정리가 된 지금 상황이고요 기존 이제 상태를 제가 사진을 어, 편집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어 볼게요 어, 완전히 어, 정말 엄청났고요 지금 정말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정리를 했고 제가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기존의 알크래프트 기술 총괄 이사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뉴 타입 브랜드를 아예 이제 사업자를 내고 새로 이제 완전히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어 물론 이제 기존의 알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제가 인생에 어, 생명력을 깎으면서 까지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음,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브랜드 네임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아이크래프트 쪽 업무도 계속 진행할 거고 기존에는 이제 제가 대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 조건도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제가 그동안 하려고 했던 여러가지 것들을 전부 다다 다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아시아시 정리를 하고 있어서 대충 뭐좀보여드릴게요자 여기는 이제 가오장 전용 뭐 모델 같은 거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을 제가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그 전에 제가 일단 <웃음> 너저분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 이제 사무실을 위한 뭐 컨테이너 같은 것도 하나 해서 어, 보시면 이렇게 어. 기존의 배경으로 있던 어, 나직은 장면인가요? 일단 기존 배경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꾸미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 사무실 컴퓨터 세팅하고 있고 네 이렇게 있고 여러가지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제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공간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공장 한동을 네,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요 어, 아마 엄청나게 계속해서 치워야 될것 같습니다만 이제 어, 9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어, 여러가지 것들을 어,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시뮬레이터 제작이라던가 그런것들을 당연히 하고요 뭐 3d 프린터 라던가 각종 이제 어 자잘한 소품들 뭐 여러가지 소품들 제작하는 것들을 계속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것들 쭉해볼거고요 뭐 다양하게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다 공개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다양하게 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한꺼번에 다 공개하면 뭐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어, 여러모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빨리 영상을 하나씩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가지로 그동안 있었던 뭐 일들은 차차 뭐 기회가 되면 은할수 있으면 해보고요. 어뭐 열심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튜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열심히 해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랜만이지만 구독 계속 유지해주시오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